유튜브 크리에이터에 도전하려고 하는데요 광대뼈를 숨기고 살았더라고요꼭 수술을 해야 됩니다 난마고 있는 편인 것 같거든요 어디는 이런 이름을 붙이고 저기는 저런 이름을 붙이고 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리엔장 성형센터의 성형외과 전문의 최상록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사연자분은 어떤 고민을 갖고 계신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대구에 사는 32살 직장인입니다. 회사를 때려치우고 유튜브 크리에이터에 도전하려고 하는데요. 살짝 통통 퉁퉁 그 중간 사이의 체형인데 급 다이어트를 했어요. PT를 받았더니 진짜 살이 빠지긴 빠지더라고요. 신나서 친구한테 셀카를 보냈는데 야너살더 빼면 말레피센트 될것 같아 크크크 거기 안젤리나 졸리가 나오잖아요. 광대랑 턱이 굉장히 좀 발달한 편이거든요. 살 빼기 전엔 몰랐는데 제가 광대뼈를 숨기고 살았더라고요. 윤곽 주산이 광대주산이 홍보를 많이 해서 저도 두번 맞아 봤는데 효과도 모르겠고 결국 광대축소수술이 답인가 싶어요 그런데 퀵광대 미니광대, 복합광대 이름이 워낙 많아서 도대체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어요 또 수술하고 나면 볼처짐이나 볼패임 같은 것도 생긴다던데 도대체 어떤 병원에서 무슨 수술을 해야 하는 걸까요? 성형외과 가서 호구되지 않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일단 사연자분이 궁금해하시는 것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광대주사, 뭐 윤곽주사 이런 말들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사실 살 속에 있는 지방을 좀 센다든지 살을 좀 수축시킨다든지 뭐 이런 식의 목적으로 만든 주사인데 턱 쪽은 뼈 말고도 이살 쪽도 많이 두꺼운 곳이라면 광대 쪽은 살 자체는 굉장히 얇은 곳이란 말이죠 사연 같은 경우에는 윤곽주사나 광대주사는 절대 효과가 없습니다 꼭 수술을 해야 됩니다 이게 너무 사실은 많은 이름들이 좀 난무하고 있는 편인 것 같거든요 식강대도 있고 뭐 미니 강대도 있고 복합 강대 축소술 분류를 해 보자면 비고정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가 한쪽만 고정하는 방식이 있고 세 번째가 양쪽 이중으로 고정하는 방식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거든요. 잠깐만 해골 혹시 있을까요? 네. 해골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 퀵강대는 앞쪽은 살짝만 뼈를 흠집을 내고 뒤쪽을 비고정 그 다음에 한쪽만 고정 앞쪽만 고정하는 방식도 있고 뒤쪽만 고정하는 방식도 있고 미니광대 이런식으로 좀 많이 표현을 하는 것같더라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이제 3번 양쪽 다 고정하는 방식 앞쪽 뒤쪽 뼈를 깎아서 집어넣을 때 양쪽 다 튼튼하게 고정을 하는 방식이 저희 병원은 착붙광대축소술 이라고 이름을 붙이긴 했는데 이런 3가지 고 고정 방식에 대해서 어디는 이런 이름을 붙이고 저기는 저런 이름을 붙이고 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옛날에는 고정 안하는 비고정 방식이 좀 많이 유행을 했어요 지금은 퀵강대를 추천드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이 45도 광대를 축소를 해야 될 때는 앞뒤를 완전히 고정하는 방법을 쓰지 않고서는 충분히 축소시킬 수가 없어요 한번 광대뼈를 건드리고 나면 재수술을 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뼈가 굉장히 좀 불안정해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퀵강대 수술은 사실 사실 저는 뭐 권유드리고 싶지 않은 사람이고요. 물론 이건 이거는 데 원자님들마다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합병증 때문에 회복 기간 분명히 아셔야 될것 같거든요. 유명한 합병증이 볼처짐이죠. 볼처짐이나 불류압이나 이런 거는 같은 얘기예요. 뼈가 잘안 붙어서 불류압이 생기면 볼처짐도 생기는 겁니다. 볼처짐이 걱정이래 이런 얘기들이 있을 때는 완전 고정, 이중 고정하는 복합근대 축소술을 선택하셔야 되는 문제고요. 회복 기간 뭐 이런 것들 이제 얘기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제 생각에 광 광대축소수술은 붓기가 오래가진 않는 것 같아요 빵빵하게 부어있는 기간이 오래가지 않고 광대를 둘러싸고 있는 이 살이 그렇게 많이 두꺼운 편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런 앞쪽에 있는 볼살이 좀 많은 경우 붓기가 조금 더 오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대부분은 한 일주일만 돼도 붓기가 쫙 빠진 모습이 되는 거니까 수술 후 붓기에 대해서 너무 많이 걱정은 안 하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광대뼈 주변에도 신경이 나오는 구멍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눈뼈에 가깝게 뼈를 작업고 하려다 보면 그 신경이 좀 많이 손상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광대수술 후에 약간 감각이 좀 저하되는 부분이 어느 순간 이렇게 돌아오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긴 한데 가끔은 그런 감각저하가 좀 오래가는 경우들도 있긴 하거든요. 근처에서 나오는 그 감각신경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길 만한 감각신경은 아닙니다. 케이스에 따라서 그런 신경을 충분히 잘 보존하면서 뼈를 절골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눈뼈에 가깝게 절골 하니까 우리가 정말 기술력이 좋은 거야 라고 홍보하는 거에 너무 많이 현혹되지는 않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안면윤곽을 주로 하신 경력이 그래도 좀 있는 원장님이 있는지 이거는 당연히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하셔야 될 요소일 것 같고요 그 병원에 3DCT가 있는지를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광대는 굉장히 좀 복합적으로 생긴 형태이기 때문에 3DCT가 없고서는 잘 파악하기가 좀 힘든 편이거든요 병원을 고를 때이 병원에 3DCT가 있냐 없냐도 그런 것도 좀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술 후 체계적인 관리 프로그램이 있는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붓기라든지 여러 가지 신경 수 있는 것들이 많으실 거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제 수술 후에 필라이트 라고 해서 그 붓기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기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고주파 관리해서 피부가 더 빨리 수축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것들이 잘 있는지를 체크하시는 것도 좋은 꿀팁이 될것 같습니다 수술 방법이 어떠냐에 따라서 수면마취로 하기도 하고 전신마취로 하기도 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수면마취로 광대수술을 하는 것은 좀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뼈를 건드리는데 수면마취는 환자가 이렇게 확 움직일 수도 있고 위험성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사실 수면마취로 수술하는 걸 별로 권해드리진 않고요 입안 절개하고 구렛나루라든지 이쪽으로 양쪽으로 절개해서 수술할 때는 꼭 전신마취를 하긴 해야 됩니다 깰 일이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훨씬 안전하고 출혈량이 좀더 적어지게 되죠 전신마취가 훨씬 안전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신마취를 할 때는 마취과 선생님이 필요하시거든요 만약에 마취과 전문의가 그 병원에 상주하고 있으면 그만큼 전신마취로 된 수술을 많이 한다는 얘기니까 마취과 전문의가 상주하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것도 중요한 꿀팁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연자분 열심히 다이어트한 노력이 헛되게 되지 않게 꼭 예쁜 얼굴형까지 완성하셨으면 좋겠고요 광대축소술 상담하시고 결정하실 때 제가 말씀드린 꿀팁을 잘 참고해 주셔서 좋은 수술 받으시고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외에도 예뻐지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 저희 리엔장 성형센터에서는 피부 쪽, 미용 쪽, 성형수술 쪽다 되니깐요 아래 이메일 주소나 댓글로 사진이나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상담소는 여기서 문 닫겠습니다 여러분 자신 있게 예뻐지세요 조금씩은 다 손상을 받아요 그 신경은 조금 손상받아도 다른 데서 이렇게 보상이 돼서 너무 신경 안 써도 돼 이게 사실은 대세인 거죠 그 신경이 안 돌아서 조금 곤란해하는 경우들도 좀 있었기 때문에 중요한 신경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보존하는 게 좋아할까 제 입장인 것 같아요